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제네시스 DH 모델로 세월의 흔적에 따른 가죽의 번들거림과 생채기를 핸들 커버로 가려놓은 상태인데요 과하게 도톰해져 그립감이 불편한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핸들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준비한 부품들은 모두 제네시스 순정품으로 G80 스포츠 사양 스티어링 휠입니다 기존 핸들과 비교해 3스포크 디자인이며 핸들 좌우측이 도톰한 천공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양에 맞는 신품 에어백 모듈입니다 클럭 스프링도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되어야 하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트렁크에 위치한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 후 캡을 씌워 접촉을 차단합니다. 에어백 모듈과 스티어링 휠, 그리고 클라스 브링을 모두 탈거합니다. 기존 핸들에 적용된 기능들을 담당하는 몇가지 부품들을 신품 핸들에 이식합니다. 이식이 끝난 스포츠 핸들의 모습입니다. 신품 클러스프링을 장착 후 핸들을 달아줍니다. 나사풀림 방지를 허브 볼트에 소량 토프한 후 손으로 돌려 가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에어백 모듈까지 장착하면 작업이 종료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핸들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효과가 있네요. 새롭게 교체된 스포츠 핸들을 위치한 모든 펑션키들도 잘 작동합니다. 헤드시프트도 잘 작동하고요 열선핸들과 해팅모터도잘 동작합니다 작업과 관련된 폴트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세련된 3스포크 디자인의 스포츠 핸들과 함께 만족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네시스 DH G80 스포츠 핸들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키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